3월의 연애운이 궁금하신가요? 요즘 우리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지만 가슴 뛰는 사랑은 언제나 안오는 듯 살금살금 다가온답니다. 3월의 연애운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하는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3월 연애운이에요. 솔로분이든 커플분이든 좋아하는 분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이 타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참 불안하죠? 뉴스에서도 참 힘든 이야기만 나오고 어떻게 될까봐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게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손도 꼭 씻으세요. 우리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 분의 3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로 1번 분의 초순, 중순, 하순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초순에 우리 일본분은요 혼자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은둔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때는 나 혼자 생각을 좀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솔로분이든 커플분이든 혼자 많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겠고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것이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이 정돈돼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운이 오기 위해서 우리 방을 치우듯이 우리 마음도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커플분이든 커플이 아닌 분이든 좋아하는 분이 있는 분이든 아닌 분이든 일단은 내 마음을 차분히 먹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중순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네요. 도서관, 학원, 혹은 문화활동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좋고요 최상강에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다고 보이고요 만약 커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들이 함께 할수 있는 좀더 생산적인 무언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시너지가 함께 올라가는 기간이라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함께 했을 때두 분이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어쩌면 솔로 분들은 소개팅이나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는 기회를 갖출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사실 1번 분의 3월 연애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카드인데요. 케이크가 있고요. 왕이 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케이크 먹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요. 또한 저는 이 뒤에 있는 소를 보며 문득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어떤 소의 모습으로 변해 처녀를 유혹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렇듯 하수에는 내 마음을 흔들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제안이 내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유혹적이고요. 솔로분들은 아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 다른 꿍꿍이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해볼 수도 있고 혹은 커플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내게 너무나 매력적인 누군가가 다가오거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뒤에 카드를 보며 좀더 설명해드릴텐데요. 일단 밑쪽에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카드는 지금 3월 연애운 중에 가장 길한 행동 그리고 좀 피해야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참재밌죠두 카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요 싸움을 피해 달아나는 카드고요이 카드는 싸움을 하는 카드예요 이번 달에는 누군가와 다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말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커플 분의 경우에는 내가 좀 양보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오히려 화순에 오는 이 운, 이 케이크에 대해서 잘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로분들이시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술을 먹고 투정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들이 조금 보이는데 내 안에 조금 다투고자 하는 마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눌러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물에 나는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이 카드는 사물 연애운을 단한 장의 카드로 요약해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푸른 달의 카드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준다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뜻밖의 행운이에요. 내가 얻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달인데 하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케이크가 왔다고요. 혹은 제우스신이 지금 황소로 변해서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유혹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카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 분이든 커플 분이든 3월 한달 동안을 살펴봤을 때 가장 운이 좋은 것은 하순이라고 할수 있겠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초순이겠네요 초순에는 주로 어떤 연애나 그런 것보다는 나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게 좋겠고 하순에 가면 내 운이 좀 올라가고 기회가 올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소개팅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 한다면 이때가 좋고요. 상견례등 커플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분들도 하순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는 이번 달에는 내 욕심 조금만 내려주세요이 사람이 조금 짜증나게 하고 내가 좀더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슬쩍 피해가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요. 요 점만 기억해두시면 행복한 한달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참 흥미로운 구조의 카드가 나왔어요. 한 쌍의 왕과 여왕이 동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을 이세 장의 카드로 말씀드려야 하지만 지금은 조금 특수한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번호와 다르게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보시면 나는 굉장히 많은 걸 갖춘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초순의 나를 보면 아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썩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다가가기는 약간 어려운 느낌도 있어요. 이 여왕은 많은 걸 갖췄죠 뒤에 훌륭한 정원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단호히 거절한다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하순의 자리에 나온 이 왕은 아주 당당해 보여요 그리고 무언가를 권하고 있죠 내 케이크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카드는 어떤 도전 혹은 어떤 기회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순의 나는 거기서 완벽하게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드들은 연애와는 큰 상관이 없이도 보여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이렇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보입니다. 커플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준비된 누군가가 있고 거기서 나는 고민을 하지만 완벽하게 균형을 맞춘 상태 그래서 다가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내 인연을 만나게 되는 한 달이다 그런데 그 일의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겠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서 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왕과 여왕이 이 자이엘 이렇게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래 두 장의 카드가 너무나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 카드는 가장 좋은 것 당신이 3월 연애운에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는 카드인데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혹시 이번에 뽑은 분은 마음에 떠나보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것을 커플분과 솔로분의 예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분의 경우는 과거의 누군가 혹은 과거의 나의 상처 만약 내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무도 내성에 차지 않을 거다 연애하면 상처받을 거다 힘들 거다 이런 나의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보내야 하고요 커플 분의 경우라면 만약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은 경우라면 빨리 헤어지시는게 3월 나의 연애 운는 좋다고 나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 에 했던 어떤 다툼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는 상태라면 그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좀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고요 다음 카드는 가장 피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물의 왕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물의 왕은요 조금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너무나 솔직하지 못하죠 이런 행동들이 이번 분에게는 크게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끌리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물론 이 절제 카드를 참 좋아해요. 절제 카드는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꽉 붙잡아주는 카드고 모두를 이어주는 카드고 연애원에서도 좋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어쩌면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세 카드들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려면 어느 한 명이라도 균형이 무너져야 그쪽으로 건너갈 텐데 굉장히 팽팽해 보여요. 그래서요. 3월 한달 동안은 나는 내감정이 솔직해지는 게 좋겠다. 그것이 내게 온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움직인다면 하순 쪽이 좀더 영향이 높아 보이겠지만 중순에 안정된 나의 마음으로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달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앞으로 나의 중요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람은 눈여겨봐야 되고요. 만약 커플 분이라면 이 사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혹은 솔로분이라면 나에게 맞는 어떤 사람을 볼수 있고요 어쨌든 3월은 특히 꽃피는 이 3월에는 내가 묵은 상처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나의 우울함 나의 자신 없음 혹은 옛 연인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 2번 분의 3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 그 기운을 가리키는 카드로도 바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때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 2번 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때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구두가 혹시 진흙탕에 푹 빠져 있는데 계속 거기에 빠지고 빠지고 또 빠져가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분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것들은 이번 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플분이라면 이제는 나의 어떤 저 사람과의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놓아주시는 것이 옳고 솔로분이라면 나의 걱정과 괴로움은 놓아주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올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의 3월 연애운는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로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아주 적은 모습이에요. 3번 분은 3월 한달 동안 걱정할 일들이 많은 건지, 용기가 나지 않은 건지,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순에는요 나는 너무나 완벽해지고 싶다고 해요 연애와 일을 또둘다 잘하고 싶고 솔로분이라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고 내가 연애를 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것 같잖아요 그리고 때로 짝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저 사람에게 거절의 말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3만분의 초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 커플분이라면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연애도 잘 해내려고 하지만 어쩐지 그것이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중순쯤 되면 나는 약간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쯤이 되면 요 커플분도 괜히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게 후회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연인이 있는데도 지난 연인이 그리워지고 솔로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들어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라면 혹은 소개팅을 한분 혹은 썸남 썸녀가 있는 분이라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면서도 자꾸 돌아보는 여인의 카드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구두쇠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은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도둑은 오지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죠. 어쩌면 내가 겨우 만난 이 사람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너무나 두려워요. 지금 새 카드를 보셨다시피 3월에 나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실은 이런 걱정들은 내가 좀더 다가가면 없어질 걱정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내가 가장 해야하는 행동 경계하는 것으로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요인이 꽁꽁 묶여 있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죠? 하지만 이 위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카드가 알려주네요. 여기서 이연이 달아나려면 이 실을 풀고 그리고 검을 검 사이로 피해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내게 닥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만나기 전에 저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 만난지 얼마 안된 이성친구가 있다면 쟤랑 결혼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면 어떡하지? 혹은 권태기가 되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 게 뻔한데 지금부터 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것이 나의 3월 연애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수 있고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도 너무나 계획이 많은 어떤 마법사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행동이라면 주의해야 되는 카드로는요 계획만 자꾸 세우지 마세요 지금은 실천이 필요할 때예요 물론 마법사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가지 생각들이 사실 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순의 흐름을 보시면 나는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이 펜타클을 빼앗길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체 카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 해서 내가 연애운이 나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타로 카드는요. 내가 할 법한 행동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좀더 좋은 미래로 나를 이끌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겁을 줄이면 되겠다 쓸데없이 걱정을 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소개팅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신다면 아무래도 초순 쪽이 다른 쪽보다 나아 보이니 초순 쪽으로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한달 동안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서도 당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아주 실용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을 잡으셔야 하고요. 다가가셔야 하고요. 이번 달은 좀 갑갑하셔도 먼저 다가가는 행동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짰으면 그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칫하면 이 여인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걱정할 것도 없는데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에 괴로워하면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나 자신의 두려움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사물을 찾아올 좋은 운들 잘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의 3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분명하게 제 눈에 들어오네요. 먼저 위에 있는 3장의 카드로 4번 분의 3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을 짚어드릴게요. 초순을 보면 좀 조용한 시간이 흘러가네요. 커플분들이라면 별 싸움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겠고 솔로분들이라면 만약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크게 진전되진 않겠지만 나빠지지는 않은 형태로 조금 휴식의 시간이 지나가겠어요. 혹시 내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고 좀 어려웠다면 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꼭 위로해 주어서가 아니고요. 나 내가 이제 상처가 나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충분히 쉬었구나 라는 것들이 조순에 느껴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아주 인상적인 완드의 왕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4번분이 3월에 꼭 잡아야 하는 것으로도 바로 똑같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죠 4번 분에게 어떤 사람이 중순에 다가올 텐데요 아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든지 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만큼 나는 기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지쳤던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이런 태도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멋대로 가지는 않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꽤 중요하고요. 커플분들이라면 우유부든 했던 남자친구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 보이는 게 중순 즈음일 거예요. 솔로분들에게 사실은 좀더 좋은데 이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킹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연상일 확률이 높으며 그 사람이 나에게 꽤 괜찮은 곳도 데려가주고 내마음 이렇게 푹 쉬고 괜찮아진 내 마음을 보듬어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잘 가던 연애가 하순에 가면 갑작스럽게 끝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이 바로 완드의 여왕이 보이네요. 완대의 왕이 있고, 다시 완대의 여왕이 있죠. 이 여왕은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체 구도, 여기서의 구도로 봤을 때 완대의 왕, 나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꽤 있고요. 나에게 질투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순에 내가 소개팅,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맺어질 기회가 있다면 그건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3월에는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나쁘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 너무나 피곤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4번 분은 3월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 커플분들이라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데이트하거나 혹은 남자친구에 혹은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거나 하는 것들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는게 좋겠네요 어쩌면 3월에 내사람 네 내 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조금 호감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나의 누군가라도 별로 자랑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소중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내 눈에만 담아둘 그런 시간인 걸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4번 분의 3월 연애운이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 제가 살펴봤더니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에서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관계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기운이 들어온 건데요. 솔로분 혹은 아직 좋아하는 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중순쯤을 노려보시면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하수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꼭 기억해둘 것이 3월 한달 동안은 내가 남들의 질투 혹은 구설수에 오를 위험이 높다. 그러니 좋아하는 것, 나에게 꽤 괜찮은 것이 생겼다면 남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서만 보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 분의 3월 한달 동안의 연애우는 어떨까요? 상당히 좋은 느낌이네요. 먼저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차례대로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초순의 카드를 보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릴만한 연인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연인분들은 한결 사이가 좋아지겠고 두근거리겠고 설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썸남썸녀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초순 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에 가장 적합할 때가 초순이라고 보이고요. 소개팅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 받기 제일 좋은 때라면 3월 초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순으로 가면 사람들은 내가 얻은 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났지 누가 더 잘났지 하면서 나를 상당히 귀찮게 구네요 그래서 초순에 한껏 좋았던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하순의 카드를 다시 보시면 나는 맹렬합니다. 고집이 세고요 쥐지도 않죠. 보시면 여기 용이 있어요. 용이 불을 뿜고 있지만 이 마법사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초순에 내가 이룬 어떤 일, 좋은 기회로 인해 사람들은 나에게 쑥덕거려요. 이럴 때 만약 내가 의기소침한 태도를 나타낸다면 이건 나에게 운에 있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다행히 3월에는 5번 분에게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순에 다소 골치 아픈 일들, 사람들의 숙덕 공로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분이 3월 한달 동안은 좀 인기가 많으실 것 같네요. 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제 카드는 메이저 카나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 나, 나에게 쏠리는 시선이 많아집니다. 나는 별다른 걸 하지 않았죠 내가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걸 하지도 않았고 내가 특별히 더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예뻐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씩 말을 거는 사람도 늘어나고 더불어 이런 귀찮은 일도 일어나고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을 때, 나에게 이런 연인인들의 기운이 왔을 때 무얼 조심해야 할까 하니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은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연애운이 좋은 시기에는 다행히도 내가 현명함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좀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여제 카드의 경우에는 약간의 허용심이 있습니다. 여황제 카드는 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이 멋진 나의 외모,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만 그럴싸하고 진짜 자기의 마음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중순쯤에 내가 이렇게 초순에 너무나 좋았던 어떤 감정에 대해 사람들이 마구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번드르르한 말,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떠벌린 계획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그걸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약속들 있잖아요 다음주에 너한테 꽃한 송이를 사줄게 다음주에 근사한 곳에 데려가 줄게 그런 계획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나와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지키는 모습에서 알수 있어요 이번 달에 가장 듣지 말아야 할건 뭘까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번 달 내게 질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보면 차마 화를 낼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때가 있죠 분명 히 욕을 한 건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한것 같고 그래서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3월에 나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그냥 웃어 넘기시고요 5번 분이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고 근사해 보여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받아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 가는 것이 생기면 거기로 돌진하면 용도 두렵지 않은 한 달이 될 거예요 이번 한 달의 기운 카드로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 카드를 이렇게 해석할래요 5번 분이 옳거든요 5번 분이 초순에 어떤 연애의 결정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혹은 지금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새롭게 내 감정에 누군가 나타난다면 그 생각이 오르니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세요 그것이 무엇보다 옳은 대답이 될 테니까요. 5번분은 이번 달은 스스로를 좀더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가한 한 번만 더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나 살펴보세요. 그걸로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5번분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